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랑에는요 국경과 나이도 초월하는 위대한 힘이 있죠 그럼에도 또 지켜야 될 어떤 선은 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유부남과의 사랑에서 꼭 알고 가야 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니까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건 어쩌면 주제 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요 유부남의 현란한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현혹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랑이라고 믿게 돼서 그 뒤에 감당해야 될 무서운 일들은 일반적인 연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서운 걸수 있다는 라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연애를 우리는 보통 금지된 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적어도 금지된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유부남은 일단 쓰레기라고 그렇다 치고요 그 유부남의 아내는 요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 유부남 때문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거고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요. 그런 행위를 안할 사람들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의 심각성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사회의 악이다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혹은 예절에는 요 나도 그것이 사회악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음에도 어떤 순간 유부남과의 관계에 빠지면서 서서히 그것을 부정하려는 마음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유부남이 자기 가정을 생각하는 그 사상만 봐도 요 우리는 그를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유부남 본인도 요 그걸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말하지 못하는 걸 거고요. 자녀들에게도 쉬쉬하고 있는 거겠죠. 이 말은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 혹은 범죄일 수도 있다는 라걸 본인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몰래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면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혹은 알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라면 더더욱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럼 이제 유부남과 함께하는 내연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그 내연녀도 요 처음엔 함께 하지 말아야 될사람이라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스르륵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요 유부남을 자꾸 더 믿게 될 거고요 만약에 유부남이 요 처음에 총각 행세를 하다가 발각이 됐다면 내연녀도 분명히 충격에 빠질 거예요 난 분명히 여자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연녀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이 그를 그냥 열심히 사랑해왔는데 이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마음이 드니까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요 대부분의 유부남은 요 자기가 유부남인 걸 밝히고 내연녀도 유부남인 걸 알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요 여자가 먼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유부남이 진짜로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꼭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연녀들이 유부남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라고 믿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요 다른 유부남들은 몰라도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만큼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죠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후회가 되고요 지금이라도 나라는 진짜 사랑을 만나서 다시 새 인생을 살고 싶은 걸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남자에게 내가 운명적인 여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자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는 것은요 분명 유부남의 말과 행동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믿게 됐다면요 그건 결국 유부남이 처음에 나를 보고 느꼈던 쉬운 먹잇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유부남들은요 자신에게 넘어올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덤비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한 여성의 마음을 훔쳐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발견하게 되면요 섣부르게 들이밀지 않아요 아주 장시간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하죠 만약에 내연녀가 먼저 유부남에게 다가서는 경우에요 유부남들은 난 유부남이라서 안돼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러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가정이 있어서 이러면 안돼 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마치 상대를 배려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이건 정말 그 여자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훗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때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의 약속을 받아내는 행동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부남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나는 처음부터 너한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마음에 자기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마음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내연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나를 꼬셔내거나 나를 설득했던 부분이 없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를 배려했고 나를 밀어냈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오랫동안 한결같이 나에게 잘해주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부남은요 이미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딱히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벽한 착각에 빠뜨리기 위해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연녀 입장에서는 요이 사람이 나를 한결같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진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순간에유부남은요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내가 만약에 필요할 때 그럴 때잘쓸수 있다면 그 정도면 참 만족스러운 결과인데 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내 아내와의 결혼이 후회되고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싶고 네가 나에게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고 네가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간절한 사랑을 고백한 게그 유부남의 진심이라면요 유부남은 나를 만나기 전에 혹은 나를 만나는 중에요 유부남의 타이틀을 없앴을 거예요 그래서 이혼남이 되든지 돌싱남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절대로요 그러면서 내연녀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고요 또 자기는 지금 노력 중이다 라고 어필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내연녀를 희망고문하게 되겠죠 지난 사랑을 담은 따뜻한 표현의 말들을 계속 해오면서 여자를 설득하기 때문에 여자는 계속 착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정말 진심같이 간절하게 표현해 오고요 누구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달콤한 말로 호소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요 진심이라서가 아니라 완벽한 가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은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요 가책도 없어요 헌신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요 억울하고 열받는 마음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늘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올 수 있단 말이죠 아마 연애를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한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유부남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고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딱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유부남을 믿고 인생을 걸고 지금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조강지처를 기만하면서 자기 자식을 낳아주고요 키워주고 애써주고 있는 아이 엄마를 자기 아내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괴로운 상처로 몰아 넣을 수 있는 도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그의 마음의 핵심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아내가 어찌되든 내 아이들이 어찌되든 내 가정이 어찌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이런 사람이 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아이에게 아주 멋진 남편이고 싶어 하고요 좋은 아빠인 척 하면서 그들을 대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요이 유부남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이라고 가장 멋진 아빠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내 아내와 자식들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아내를 데려왔고요. 그렇게 가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믿게 해놓고 이제는 기만하고 있다고요. 그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내연녀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 진심이라는 걸 믿어도 되는 거겠죠. 분명히 믿을만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진짜 사랑이 뭔지 운운할 수 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겠죠. 보통은요 아직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내연녀들이 유부남에게 더 쉽게 빠지고요 깊이 빠져요 물론 내연녀가요 유부남이 나를 사랑한다고 라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라걸 저도 이해는 해요 내가 유부남에게 향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건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요 다만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라 온통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 내 마음속에서 그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마음도 나와 같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과대평가를 하거나 너무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냐는 거죠 만약 내가 내연녀예요 근데 그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를 사랑하면 나는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런 상처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다그 유부남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상처와 자신이 참아야 될 욕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행복해지고 싶고요 주변 사람은 고통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나에게까지 똑같이 전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십수년을 혹은 그 이상을 함께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과 행복을 자신의 쾌락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나라고 예외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에게 희생양이 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건 내 팔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